요게 저는 꽤나 큰 뉴스로 봤었어요. 그리고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,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, 지금 암호화폐, 암호화폐,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 기술이, 어 가장 필요하고, 그리고 그 도입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, 어, 디라고 생각하세요? 뭐, 송금시장, 송금시장, 그리고 무역. 그러니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. 금융도 마찬가지긴 한데 금융은 당장은 뭐일단 필요하진 않고요. 금융도 필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은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, 지금 당장은 못 쓰지만 송금이나 무역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블록체인이 도입된다고 하면 엄청난, 엄청난 시장성을 갖게 됩니다. 어, 엄청난 시장성을 갖게 돼요.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 정도 규모의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기업 간에도, 기업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뭐 국가 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지금, 우리가, 그, 은행에서 계좌 이체하듯이 이런 거? 안 돼요. 어, 그 안에 에스크로 과정도 필요하고요. 요 안에서 실제로 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어,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보안 그 프로세스도 필요하고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요 송금 과정, 그리고 무역, 무역, 무역 그 결과에 대한 그 대금, 이런 것들이 그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요 중간에 어마,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체들이 껴가지고요. 어, 그 과정을 보장을 해줘요. 이 과정 자체에 대한 어 하나의 공증 이런 거겠죠. 어 공증 이런 건데 블록체인이 도입된다고 하면은 요 중간중간에 이 신뢰성을 보장해 주는 이런 업체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.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 거죠. 그쵸. 그리고 암화폐는 호 글로벌 통용 화폐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 그냥 전송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받아버릴 수있어 어. 물론 볼륨은 안 받쳐주겠죠. 어 볼륨은 안 받쳐주겠지만 그에 대한 솔루션은 뭐 따로 컨소시엄이나 어, 퍼, 프라이빗 체인으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리, 뭐 리플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수 없는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으로 충분히 이거는 대체 가능한 기술이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송금 시장 무역 시장에서 이런 게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사이에 껴있는 기업들은 다 바로 줄 도산할 겁니다. 어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무역 시장 송금 시장에서 기축 통화가 뭡니까? 달러죠. 달러. 그래서 달러가 지금 국제 네, 국제금융 또는 무역, 교역 어, 그리고 송금시장에서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, 미국은 달러를 진짜 무한정 찍어낼 수 있어요. 어,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뿌려내야 돼요. 어,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은 달러, 그 달러 화폐 가치에 대한 어떤 어, 등락이 어 조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금리랑 연관시켜서 계속해서 달러의 가치를 보전시키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요거 때문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게 결국 비트코인이잖아요 이 연준이라고 하는 중앙화된 발권 기간이 어? 통화 발권 기간이 솔직히 얘네 못 믿겠다는 거야 왜냐면은 이렇게 찍어낸다고 하면은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 달러 가치를 유지시킨 를 다음에 무한대로 빨아 발행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 달러 발행에 대한 부는 도대체 누구한테 돌아가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 달러 그 통화 발행에 대한 그 권한을 탈중앙화 시켜 가지고 나온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죠 참여자들이 각자 채굴 과정을 통해서 암호화 과정을 통해서 중앙화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권, 통화를 발권하는 게 결국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계속해서 지금은 어,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어, 세계 각국에서 요 중앙화된 어떤 발권 시스템의 문제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들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세팅을 하고 있는 게 중국 위안화에요. 중국 위안화. 위아냐. 중국 위안화인데 지금 단순히 위안화를 가지고 야 니네 달러 쓰지 말고 위안화 써 봐라고 할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. 왜냐면은 음, 지금 달러의 기축 에 대한 지위를 흔들 수 있을 만한 어떤 영향력이 없단 말이에요. 어. 그렇죠? 왜냐하면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달러도 마찬가지고 얘네 어차피 찍어내게 된다고 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? 그리고 어차피 달러 위주로 돼 있는 시장에서 지금 당장 위안화를 바꾼다고 해서 이득이 아무것도 없어. 근데 만약, 근데 만약에 이 중국 위안화가 어. 중국 위안화가 중국 위안화가 암호화폐, 암호화폐로 만들어져 어.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, 아까 우리 그, 무역시장, 송금시장 중간에 껴있던 업체들이, 어, 다 없어지고, 그냥 위아나, 위아나에 돼있는 스마트 컨트롤트 스마트 컨트이트를 이용해서, 바로, 기축통화, 교역에 대한 기축통화, 금융에 대한 기축, 기축통화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은, 지금 달러로 쓰면은,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이 중간 단계에 껴있는 기, 업들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데, 위아나 체인으로 쓰면은, 그런 단계가 해소가 돼. 그리고, 시간도 엄청 빨라져. 그럼 당연히 달러에서 위아나로 넘어오겠죠. 그러니까 국제 기축 통화에 대한 지위를 뒤흔들 수 있는 시스템이 이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 할게 아니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그 뭐야 필두로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아나 그 이게 뭐지? 어. 디지털 화폐. 어. 위아나 디지털 화폐가 나와 버린다고 하면은 지금 달러의 지위를 바로 뒤엎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어, 무시무시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, 요소가 바로 위안화 디지털 앞에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어, 매우 좀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아직까지는 발행 시기 이런 거 정해진 거 없다라고 발표를 했네요.